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효엄마입니다 오늘은 청경채 미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의 재료는 쌀가루 20g 청경채 데친물 400ml 청경채 잎 15g입니다 먼저 청경채를 잎을 하나하나 떼어서 물에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청경채 잎부분을 V자로 자르세요. 청경채는 향이 강해 아기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서 초기에는 잎사귀 부분만 사용한답니다. 손질한 청경채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세요. 물은 버리지 말고 사용합니다. 데친 청경채를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세요. 냄비에 물 200ml와 쌀가루 20g을 섞어줍니다. 데친 청경채와 물 200ml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냄비에 쏟은 뒤센 불에서 저어가며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세요. 찰기가 생기고 미음이 투명해지면 불을 끄세요. 알맞게 식으면 채에 거르세요 한끼 먹을 분량만큼 나눠 담고 바로 냉장보관하세요 완성입니다